필러 시술 열심히 노력하는 고익수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입술에 대한 필러 시술은 정말 효과가 강력합니다. 일단, 입술이 되게 얇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입술이 얇으면 관상학적으로도 굉장히 뭐, 뭐, 이렇게 야비하다? 아니면 사악하다? 뭐, 이런 류를, 얘 얘기를 듣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입술이 도, 도톰한 것들이 점점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톰한 입술 정도 물론 두툼하면 안 되겠지만 도톰한 입술 정도를 만드는 데는 필러가 가장 1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입꼬리를 올려게 보이는 성형으로 뭐 여기를 절개를 해서 많이 하시는데 이 바깥쪽에만 조금만 넣어도 살짝 웃는 모습을 만들 수 있어서 입꼬리 올림술에도 필러가 쓰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간단하고 그 다음에 모양도 아주 정교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앵두 같은 입술 두개그 다음 윗입술까지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마치 이렇게 딱 맞춰진 아주 예쁜 입술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술 전후그 다음에 시술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